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. Mm -hmm. 하나는 교환 법, 법칙하고 mm -hmm. 결합, mm -hmm. 또, 어, 분배, mm -hmm. 어, 지우기. Mm -hmm. 교환. 교환은 만약에 A 하고 B가 있으면은 이게 이 곱셈을 할때 B 하고 A가 바꿔도 그렇게 상관없는 그러니까 B 하고 A가 만약에 교환한다는 그런 뜻이고 결합은 그 A B C 이렇게 있으면은 그 A하고 c 를 곱할때 응. 그 뭐야되지 그니까 만약에 A가 바깥에 있고 응, 응. B, C가 안에 있으면은 응. 이거를 B 응. A, C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고 어, 어, 어. 어, 분배는 그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은.